이게 하얘가지고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게 구월로여서구월이니까 아, 조금 가을, 가을, 가을 느낌 나네요 아아 어머 진짜 아아 아아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그렇지 오우 네. 잘하네 우와 <웃음> 아. <오. 오, 웃음> 카메라 안 좋아 와 엄마한테 오세요 오 카메라 시연이가 옷 고를 거야 오 한번 보는 거야 <웃음> 이야 이 옷이 좋아 마음에 들었어 힘이 센데? 마음어힘거안돼 <웃음> <웃음> 아, 갑자기 안 하고 우리 <웃음> 오리가 있어요. 작은 오리가 있거든. 큰거 이거 하나 사야 되겠어. 큰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안 안녕 안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이, 고랬어아무 잘하고 있어. 그래도 모자 같은 거 걷는 애도 꽤게 많거든. 에이가 이런 거 있어. 나독컨체트 재밌어. 반복 마지막 신호 내는 느낌이 있어.